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이제 오늘은 내가 겁나게 간단한 그냥 그 주먹밥을 하려고 이게 몇 가지 준비했어요. 부추도 잔잔하게 썰어야 돼. 다져서 옆에다 놓고, 당근도, 표고버섯, 이거요. 오돌뼈에요 오돌뼈. 오돌뼈 이거 어, 이마트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. 오돌뼈. 그 돼지 그 뼈에서 뜯어낸 오돌뼈. 너무 굵어서 좀 다져야 되겠어. 다 퍼. 이제 이게 이게, 이게 이게 그 어, 뭐야. 오돌뼈에 기름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볶는 거야, 지거 응. 따로 기름을 따또 기름 식용유 넣으면 너무 느끼해. 다어으려야지금 싱거우니까 소금 좀 뿌리고. 참기름. 햇소금. 불을 끄고, 불을 끄고 볶을 거예요. 그럼 여기다, 어, 김가루. 김가루. <웃음> <웃음> 이게 잘 섞어지게 비벼줘야 돼요. 이제 뜨거운 김이 한집 나갔네요. 그래서. 응, 음, 주먹밥으로 그래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가도 돼요 음 너무 크냐? 그것도 괜찮고, 음. 작게, 작게 해도 이쁘긴 하겠다 큰 거? 애기를 입에 썩 들어가게끔 음. 아니 이거는 입이 작그만 사람이 먹는거지 <웃음> 음. 입이 조그만 사람 먹고, 이건 입이 큰 사람 먹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큰거 먹고, 음. 이게요 저기 돼지오돌뼈 그거 양념된 거 사다가 이렇게 야채 넣고 주먹밥 만들어서 이게 맛있어요 간단하고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이게 시, 우리 식사예요 나는 세개 우리 아들은 네개 우리 할아버지도 네개 이렇게 딱 음, 먹는 거예요 <웃음> 되게 간편하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.